MRI나 CT 촬영을 하셨다면 꼭 영상 판독지를 어... 이달의 추천 상품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이제 건강 보험인 만큼 손해보험사 기준으로 비교를 했고요 네. 현재 기준으로. <목소리>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창환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민 팀장입니다. 어, 오늘은 30대 분들 중에 성인 건강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담보를 좀 주요적으로 봐야 할까요? 음, 30대 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드리자면 후유장애 담보, 음. 뭐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 담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이제 진단비. 근데 저는 진단비와 수술비가 동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보통 후유장애, 진단비 수술비 이렇게 요 순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죠 어, 요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좀 구성을 해야 되는 3 0대때한 가지씩 조금 좀 세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후유장애 <놀람> 말씀드리면 어 여기서 이제 테클? 아, 음. 테크라니 테크를 받는 경우 공 받으실 를 이제 네, 네 제가 뭐 각오했습니다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납부하는 보험료 대비 가치가 너무 없다 질병후유장애 추천 안 해주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음. 못 받습니다 후유장애 진단 받기 어렵습니다 다 똑같아요 내용이 근데 이거를 조금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음. 제가 직접 설계를 하면서까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회사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질병후유장애 3% 특약에 대한 3천만 원. 보장의 보험료가 여성의 기준 만 226원, 남성의 경우는 9,512원. 이렇게 되는데요. 이걸 20년 납으로 납부했을 때총 납입금액이 여성은 245만 원. 그 다음에 남성의 경우는 228만 원. 이렇게 네, 되는데요. 가입금액 3천만 원에 240만 원이면 8%에 해당됩니다. 35세 기준으로 80세 만기 질병우유장의 특약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45년 동안 보장을 받게 되죠. 네. 45년 동안 이 3천만 원에 대한 8%만 받아도 내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무조건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보장이잖아요. 음. 물론 당연히 상해 후유장해에 비하면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음. 하지만 이 질병 후유장해도 생각보다 많이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음. 질병 후유장해 같은 건 상담 받게 되면 그냥 치매도 되고요. 음. 뭐 디스크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안 듣잖아요. 근데 실제로 많이 쓰이는 게 인공관절 20%에 보장되고 그. 혈관 질환으로 인한 신경계 후유장애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경세가 쓰러졌다. 음. 이렇게 되면은 일상생활에 대한 지장이 처리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후유장에 판정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는 작게는 10% 많게는 뭐 100% 도 받는 거죠 또 디스크도 마찬가지고요 뭐 치매도 마찬가지 그거 외에도 5 0견으로 인한 이런 회전근개네 맞아요 어, 이런 것들도 다 질병 후유장입니다 요즘 당뇨 당뇨가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는데 음. 요즘은 3, 4십대 분들 당뇨 환자들 정말 많습니다. 이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후유장애 청구력이 많습니다. 음. 이런 것들이 모두 최소 10% 이상은 보장받는 것들인데 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 이상만 받으면 내가 냈던 돈 이상 받으니까 음. 후회 없다 이거죠. 그리고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 그렇죠. 이게 한 부위만 보장받는 게 아니라 부위별마다 3천만 원 한도로 계속해서 보장해주고 음. 보장받지 않는 부위는 계속해서 3천만 원의 한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담보라고 생각합니다 을 저도 동의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진짜 보험 추천드릴 때이 질병의 장애가 가성비가 더 좋았거든요 그렇죠. 어렴하게도 고액 보장이 가능해서 어, 그렇게 되다가 이게 보험사가 손해율이 너무 높아질 걸 예상을 하고 이 실제로도 보상청구력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담보 축소도 담보 축소를 했는데 보험료를 너무 많이 점프를 시켰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100세까지 이 담보를 집어넣으면 어 이거는 납입 여력에 대한 감당이 조금 어렵겠다. 맞죠. 어, 중요성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좀한 80세까지. 쉽게 생각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세 남성 기준 3천만 원이 그쵸 9,500원? 근데 90세 만기로 하면 은 이게 3배 정도 뜁니다. 100세 만기로 하면 5배에서 7배. 지주 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질병후유장애로막 돈을 엄청 많이 보장 받겠다 이런 개념으로 가입하신다면 저도 음. 비추입니다 네, 네 그럼 상해후유장의난보은 남성에 대한 상해 위험률이 훨씬 높습니다 외부활동을 남성분들이 비율적으로 좀더 많이 하기 때문에 어, 남성분들은 상해후유장 1억까지는 음. 갖고 계시고 여성분들도 없어도 5천만원 정도는 음. 보유하고 계시는게 좋다 라고 음.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음. 이제는 레저가 남녀 구분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뭐 웨이크보드나 아니면 뭐 스노우 정말 많이 다치거든요. 실제로. 또 그거 아니어도 특히나 자전거. 공원이나 한강 이런 데 보세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그 킥보드. 전동, 전동 킥보드. 이런 네. 것들도 사실 사고 나면 다 상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상해에 대한 담보의 비중이 점점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진단자금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포인트를 잡아주신다면 일단 진단자금 같은 경우는 뭐 30대뿐만 아니라 이제 40대 50대 분들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암 진단비는 3000 그리고 뇌혈관 활성은 2000 정도 수준에서 수술비와 항암방사성 치료비 그리고 표적항암까지도 골고루 구성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음. 예전처럼 막연하게 암 진단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뭐 5천이든 1억이든 이렇게 막큰 고액 보상에 대해서 하는 컨설팅의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저도 그쵸 그거는 보험료 납부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음. 보장이 크면 당연히 보험료도 많아지는데 음. 일단 우리는 한정된 자원 안에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무작정 많은 설계는 제대로 된 설계 컨설팅이 아니다 그래서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어, 특정 진단금만 너무 과도하게 늦는 것보다는 이 밸런스를 잘 맞춰서 수술비와 어, 수술비와 음. 밸런스를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하다 네 그렇죠 음. 진단금과 수술비가 둘다 중요합니다 수술비는 근데 진단과 관련된 이런 뇌나 심장 주요 3대 질환 수술비가 또 있고 음.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병상해 수술비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두 가지를 다 준비하는 게 좋은 건가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대질환 수술에 대해서는 무조건 구성을 권장 드리고 있고요 음. 암 수술에 대한 권장은 어, 요즘은 많이 안 하는 추세로 음.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암 수술비 같은 경우가 보급 비용가 싸지 않습니다 음. 거의 진단자금 급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수술비를 구성하실 거면 진단자금을 안진단금을 천으로 올리셔라 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음. 실제로 암 수술이 과거보다 정말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음. 항암치료로 바로 방사선 치료 이후에 항암치료 약물치료로 이어지는 경과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음.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이제 건강검진이 제대로 이제 확립되지 않다 보니까 갑자기 갔는데 병원 갔는데 암이 막 삼기 4기 뭐 이런, 말기 말기 예. 분들이 너무 많아서 수술이 그냥 뭐 무조건 필수불가결이었어요 음.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되니까 암수술에 대한 중요성이 높았다면 요즘은 이제 수술로 이어지지 않고 보통 초기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음. 비수술 치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음. 암에 대해서는 특히 맞아요. 근데 혈관질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음. 계속해서 이뇌 쪽으로는 이제 카테터로 인한 혈관 확장술 그리고 심장 쪽은 스텐스 삽입술 이런 것들이 아직도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심장 같은 경우는 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음. 이게 3년이나 5년 간격으로도 계속 어, 교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음. 그런 그럴 때마다 보장받으실 수 있는 수술비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음. 일단 요 3대 질환 수술비 같은 경우는 요렇게 준비하라고 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음. 40대 40, 분들에 대한 중대 질환 발병률이 높지만 40대 40, 분들이 실제 청구하는 분들은 30대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금 청구가 음. 자잘한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음. 그만큼 손에 절대 안보는 똑똑하신 분들이 정말 음.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질병 수술비, 음. 그리고 종수술비, 그리고 뭐 특정 질병 수술비 이것들을 같이 구성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어, 그러면은 수술비 담보가 그런 부분에서 좀 중요하다. 네. 대략적인 이제 30대 분들 분들이 큰 틀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요런세 가지 정도는 포인트를 가지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음... 보험 가입시 유의해야 할점 있을까요? 온라인상으로 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이제 영상을 많이 보실 텐데 처음 전화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생년월일과 직업만 물어보고 끊었다. 음. 이거는 보험 설계사라고 할수 없습니다. 아, 정상적인 설계사라면 괜찮을 음. 정도로 음. 질문할 을 겁니다. 그거에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요. 음. 어, 실제로 어,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질문이니까 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걱정하지 않고 꼭 그런 부분을 물어봐 주는 설계사에게 음. 보험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상담하실 때 상세한 얘기들, 저희는 항상 고객님 편에 있습니다. 음. 저는 네, 보험사 그 편이 아닙니다. 네. 상세한 얘기를 해주시면 더 깊이 있게 고민한 설계안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꼭 유의하셔서 좋은 설계사 선택하시고 보상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0대 분들이 사실 보장 못 받는 이런 수술비라던가 뭐 진단자금 같은 경우에 못 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건강검진 받기 전에 활용하기 좋은 꿀팁? 뭐 이런 게좀 있을까? 건강검진 이전에 가입을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후에 가입하시게 되면 부담보다 팔증 이런 패널티를 안게 되세요. 그리고 또 당장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전에 이제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팁을 알려드리자면 건강검진 받고 별 이상 없다라고 생각을 하, 하더라도 MRI나 CT 촬영을 하실 수도 있고 용종 제거 수술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MRI나 CT 촬영을 하셨다면 영상 판독지를 담당설계사한테 응. 어, 응. 전달해주시는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병원에서는 항상 끝나면 이렇게 말해요 뭐 며칠 뒤에 취합해서 집으로 발송되니까 그냥 가시면 되세요 응. 아네 그냥 영수증만 끊고 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하면 항이 12청구밖에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영수증밖에 없으니까 응. 누락되는 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MRI나 이런 CT 영상 판독지에 응. 그런 소견서상으로만 기타 내혈관 질환 의증으로 인해서 청구될 수도 있고요 응. 용종 제거 수술할 경우 이런 수술 확인서를 같이 한 번에 받음으로써, 혹은 입원하셨다면 이제 당일 입원하셨다면 당일 입원 확인서 음. 이런 서류들을 같이 준비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장에 대해서 보장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챙겨갈 수 있도록 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용종 제거 이런 부분들도 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쓰시려면 최소 영수증이랑 초진 차표만 맨날 받아오지 마시고 수술 확인서 그다음에 입원 확인서. 입원 확인서 내가 조금 더 비싼 거 했다라고 하면 MRI나 CT 찍으셨으면 꼭 그거 판독지, 판독지. 네. 음. 당일날 좀 챙겨서 오시는. 것도 좀 팁이 될수 있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때 분들이 가장 많이 청구해 주시는 청구 사례를 조금 몇 가지 음. 설명해 주시면 남성분부터 말씀드릴까요? 남성분부터 네 남성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장 용종 음. 그리고 위 용종 음. 이게 정말 많습니다 대장 점막 일부가 이제 주위 점막 표면보다 돌출해서 마치 이렇게 혹처럼 형성된 것을 말하죠 그래서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다 수술을 해당됩니다. 음. 그래서 질병 수술비에 대한 보장도 이루어지고요, 음. 종 수술비에 대한 보장도 이루어지고요 위용종의 경우에는 특정 질병 수술비에 있는 소화기관계 양성 신생물 음. 요거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모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음. 해당 코드가 나왔을 때좀 음. 보장 받을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뭐 당연히 실비 청구는 당연하고요 여성분들은 이제 자궁근종 음. 네, 자궁근종이 정말 많아요 어. 네, 이게, 이게 아프다 보니까 음. 수술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 요새 뭐 하이프 시술이라고 해서 음. 그런 레이저 시술도 나와서 많이 치료하시고 청구도 하시는데요 음. 이런 것들도 가임기 여성이라면 음. 뭐 발병률이 이제 점점 올라간다고 해요. 과거에는 15% 정도라고 했다면 지금 20%로 상회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장도 뭐실병수술비 종수술비 보상이 가능하고요 공통적으로 백내장이 아, 네. 요새 40대 분들이 정말 많이 청가하는 질병이에요 아 진짜? 백내장 발병 시기가 점점 내려오고 있고요 옛날에는 이제 50대 분들이 수술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음. 요새는 40대 초반 분들까지도 수술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니까, 러 음. 35세에 가입하신 분들이 5년이면 청구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요즘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 실손이라던가, 이런 부분. 제약이 엄청 많이 걸리잖요약이 많이 생겼어요. 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배장용종, 음. 그리고 백내장. 음.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보험사가 슬슬 시동 걸고 있습니다. 음, 음. 어, 그걸 제외한 보장을 하는 어, 면책사항으로 두는 특약들을 출시하기 시작했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백내장 같은 경우는 이게 누군 오고 누군 안 오고 음. 이런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음. 백내장은 누구에게는 옵니다 노화를 통해서 음. 그 정도가 다를 뿐이에요. 음. 심한 사람은 수술을 좀 빨리 해야 되는 거고요. 음. 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하셔도 되는 거고요. 음. 또 수술이 필수적이진 않지만 실제로 수술 청구가 엄청 많아요. 음. 백내장이 음.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 수술비 청구 1위가 백내장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장도 미리미리 준비하실수록 40대에 받는 돈이 음. 달라집니다. 근데 여성분들이 사실 이런 병력들 때문에 남성 설계사분들이나 이 전문가님들이랑 상당히 하는거 조금 음, 그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거짓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30대 분들이 이뭐 이미... 산부인과 내원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생식기 질환으로 검사도 많이 받으세요 맞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음.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하고 가입하시는데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제가 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음. 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어, 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여성 질병과 관련된 부분들이라던가 그럼요 문의 주시는 분들의 70% 이상의 여성 분들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에 대한 질환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분들과 상담이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30대 40대 분들이 겪고 있는 음. 이 여성 질 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음. 계속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정보가 음. 업데이트 돼서 음. 이 발병률이 점점 올라간다는게 체감이 돼요 음. 제가 여성이 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서 청구력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주요 담보들도 이제 변경되는 포인트가 되는거죠 그럼요 지금 제가 설계해 드린게 10년 후에도 최적의 설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음.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한번 가입을 하고 음. 이 보험으로 끝 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항상 똑같은 후회만 반복이 되거든요 음. 어 보험은 시대마다 달라지고 의학기술에 따라 달라지고 또 물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한 5년에서 10년 주기로 점검 받아보시고 필요한 보장이 있다면 음. 업데이트를 하시는 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게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그 음. 정도를 해지하고 또 새롭게 가입해야 된다. 된다 이게 <웃음> 아니라 정말 필수적인 보장들을 잘 준비하신 다음에 그때 돼서 또 새로운 환경에 맞는 보장으로 리모델링 밸런스를 조금 조정해야 된다. 음, 뭐 예를 들자면 음. 뇌졸중 진단비만 가입이 가능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 그때 뭐 뇌혈관질환 진단비를 가입 안 했다고서 해 잘못 가입한 게 아니란 말이죠. 보완을 하시던 음. 아니면 뇌졸중 진단비를 줄이고 뇌혈관질환 진단비를 구성하셔서 보험료 밸런스를 맞추시던 이게 그런. 리모델링이 진짜 핵심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컨설팅이 이런 기반의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해지를 권유하는 설계사라면 음 조심하셔야죠. 당연히 네. 네, 네, 네. 네. 자, 이달의 추천 상품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이제. 건보험인 만큼 손해보험사 기준으로 비교를 했고요 네. 현재 기준으로 단일 상품으로 가는 방법 음. 그리고 조합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조합으로 가는 설계는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 을 음. 조합하여 가져가는 방법이 현재 조건으로 가장 우수하고요 네. 어, 단일 상품으로 가는 경우 압도적으 KB가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도 좋기 때문에 음. 어, KB로 구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KB 상품 왜 추천해 주시는 거죠? 단독으로 해서? 음. 일단 첫 번째는 어, 할인 혜택이 있는 기간입니다 지금 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타사 대비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암에 대한 보장 범위가 손해보험사 중 가장 넓습니다 대장전망내암을 C코드뿐만이 아니라 D코드도 일반 암으로 보장해 준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암에 대한 감액기간도 이제는 특정소외감만 어, 있을 뿐 다음 나머지는 없고요 상해나 골절진단비 이런 부분도 타사 대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단일상품으로 해도 손색은 없으나 어 여러가지 뭐 유사함이라든지 이대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부분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조합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설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음, 일단 KB와 DB를 조합하는 방법과 KB 단일상품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35세 남성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KB쪽으로 진단비 메인 구성을 하고 음. DB쪽으로는 진단비 보안과 수술비 보장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KB가 표적항암치료보장이 가장 간편하게 구성이 되고요 음. KB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표적항암 방사선치료비가 있어요 어.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어, KB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구성을 하시고 DB같은 경우는 매외지급 수술비가 아직 있잖아요 판매가 야, 되고 네,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일단은 매외지급 수술비가 가입 가능한 유일한 회사기 때문에 DB손해보험으로 질병수술비와 질병종수술비 이두 가지를 필히 구성하는 동시에 중환자신 입원 입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입원 입당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만 이 질병 중환자신 입원 입당은 나중에 정말 유용하게 씁니다 중환자신 입원하게 되면 총 의료비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는데 요 D사에서는 30만원까지 음. 어 되게 저렴한 보험료 몇백 안돼요 한 6,700원 아 근데 이중환자실 입원하면 하루에? 하루에 30만원 아 하루에 30만원 네. 아 되게 좋네요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180일 한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만 일당담보는 음. 가성비가 되게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맞아요 2당보도 어, 괜찮겠네요 네, 이제 700원 돈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진짜 놓치신 분들 엄청 많은데 놓치시지 않도록 이렇게 음. 구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KB와 DB 조합을 하게 되면 암이 3000, 유사암이 2000 음.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과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이 1000씩 그리고 각그 이대질환 수술도 2000까지 구성이 되고요 음. 질병 수술비와 상해 수술비 그리고 질병 종 수술비와 상해 종 수술비 더 나아가 골절 진단비와 화상 진단비 음. 표적항암치료와 질병중앙차신까지 음. 거의 뭐 토탈 그렇죠. 어, 구성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요렇게 하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보험료죠 보험료. 보험료. <웃음>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조합으로 해서 나 35세 남성 기준으로는 어, 119,000원 이렇게 음. 나오는데요 일단 당연히 개인마다 음. 보험으로 쓸수 있는 지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음. 밸런스를 토대로 어 본인이 가족력이나 아니면 은뭐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그런 특약을 저랑 같이 고민해서, 어, 고민해서 조정하셔서 원하시는 보험료로 낮추는 음. 설계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이게 너무 적은데요? 보험료 아더 내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응.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늘려야 되는지 응. 그거에 대한 설계도 어이 설계안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응. 1차 상담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응. 2차 상담 시에 조정사항 반영해서 개개인별 맞춤 컨설팅을 어 해드리고 있죠 응. 그래서 보통 KB 하나로 할 경우 한 만원 정도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응. 근데 그만큼 보장이 줄어드는 건 맞죠 유사암 응. 진단비도 들고요. 그러니까 음. 각 회사마다 특장점들이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살리셔서 조합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 보장을 좀더 강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KB랑 DB를 DB. 조합해서 그렇죠 어, 고려해 보시는 게 가장 좋고 어, 나는 그냥 성인보험 한개 정도 딱그 표준 기준으로 좀 준비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달은 월등하게 KB가 유리하죠 어, KB가 유리하다 네. 여기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네. 납입기간을 20년 납하는게 좋을까요? 30년 납하는게 좋을까요? 일단 이 보험료 납입 자체는 두 가지 잖아요 월 부담 네. 그리고 총 납입보험료 두 가지를 기준으로 20년납 기준은 당일 월 부담금이 크겠죠. 그리고 총 납입 보험료는 30년납 대비 20년납이 저렴한 게 대부분이에요. 음. 간혹 설계에 따라서 20년납과 30년납의 총 납입 보험료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야, 이건 모든 어, 대상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음. 설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님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30년납으로 가져가 납입 면제 혜택 기능을 조금 더 어, 기대해 볼수 있도록. 음.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음, 20년 납을 30년 납짜리로 하는 거 대비해서 월납보험료가 얼마 정도 더비싸 보통 20년 납과 30년 납을 했을 때 보험료가 한 30% 정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총 납입보험료는 15%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어, 35세 여성기준 뭐 KB로 30년 납 월 56,146원 그리고 20년 납은 월 69,600원 13,000원 정도 차이 나네요 그렇죠 20, 30% 정도 차이 나는 거고요 어, 총 납입보험료는 30년 납은 2,021만 원 그리고 20년 납은 1,671만 원 이렇게 되니까 이 차이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거죠 내가 조금 더 내더라도 납입면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납입면제 보다는 빨리 내고 좀덜 내고 보장받고 싶다 음, 아, 그러면 이 총납입보험료가 음. 한 30% 정도 늘어나는데 그거를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는 확률 10년을 아, 더 늘릴 거냐 그렇죠 네,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좋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 할부기간을 좀더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의 차이로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저희가 성인건강보험 전문가 조민팀님 모시고서요 어 성인보험을 가입하는 큰 틀에서부터 어른이 보험을 놓치신 어, 성인보험을 준비하신 30대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준으로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좋은 건지 그리고 이달의 추천 상품까지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30대 분들 중에 보험을 공부하시고 가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좋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문의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법령소 통해서 문의주시면 전문가님과 연결해서 의미있는 상담 될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